2022년 11월, 20, 12월, 18일 중동의 카타르에서 치러지는 22회 월드컵 대회로 사상 최초로 겨울에 치러지는 월드컵이다. 참가국은 32개국으로 각국의 선수 엔트리가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으며 경기 중 선수 교체 횟수는 3회에서 5회로 늘었다. 한편 통산 11번째이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에 속해 11월 24일 우루과이 11월 28일 가나 12월 3일 포르투갈과 차례로 경기를 치러 16강행을 결정짓게 된다. 외국어 표기 2022 FIFA 드컵 카타르 영어 개최국 카타르 개최기간 2022년 11월 20일, 12월 18일 본선 참가국 및 경기수 32개국 64경기 마스코트, 라이브웨어, 공인구, 알릴라아웨라 대한민국 경기 일정 한국시간, 한국VS 우루과이 11월 24일 목 22시 00분, 한국VS 가나, 11월 28일 월 22시 00분, 한국VS 포르투갈, 12월 3토 00시 00분, 경기장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2022년 11월 20일, 12월 18일까지 중동의 카타르에서 치러지는 제22회 월드컵 대회이다. 국제축구연맹 FIFA은 2010년 12월 3일 스위스 추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8-2022 월드컵 개최국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며 러시아와 카타르에서 각각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겨울에 치러지는 월드컵이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아시아 대륙에서 펼쳐지는 대회이다. 통상 월드컵은 6월 중순에 개막해 7월 중순 막을 내리는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중동에 위치한 카타르의 경우 이 시기 한낮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11월부터 치러지는 겨울 월드컵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3 2일 동안 열리는 월드컵 역시 프로클럽의 각종 일정을 감안해 3일 단축된 29일간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가장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자 월드컵 출전 경험이 없는 국가가 개최한 최초의 월드컵, 중동 최초의 월드컵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한편, 카타르에서 대회가 치러질 경기장은 모두 8개로, 이는 월드컵 출전국이 32개로 늘어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경기장은 수도 도하를 비롯해 루사일, 알코르, 아라크라, 알라이안 등 5개 도시에 위치하는데, 수도 도아의 절반인 4개 경기장이 몰려있고 나머지 4개 경기장도 사람이 살수 있는 동부에 몰려있다. 2018년 월드컵 개최국인 러시아가 2022년 개최국인 카타르의 대회 개최권을 상징적으로 넘겨주는 의식이 2018년 7월 15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타민 비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군주 잔니 임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게티 이미지 코리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는 알릴라 아우르덜로, 아랍어로 여행을 의미한다.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어디데스에서 제작한 14번째 월드컵 공인구이며, 카타르 고유의 문화와 건축 국기 등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특히 공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자주색과 파란색은 카타르의 국기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축구 경기를 표현했다. 또한 알릴라는 형태와 질감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위해 특수한 돌기가 들어간 20개의 폴리우레탄 조각으로 구성해 기능적으로 공비행의 안전성과 속도, 회전력에 도움을 주도록 제작됐다. 한편, 알릴라는 카타르에서의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뉴욕, 멕시코시티, 도쿄, 서울 등 주요 열개 도시를 순회한 뒤 사우디 최초의 여자 축구리그 챔피언 챌린지 FC에 기증된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974는 FIFA 역사상 최초로 완전 해체 후 사후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기장이다. 카타르 도하의 하늘과 바다를 함께 볼수 있는 유일한 경기장으로 총 7번의 경기 6번의 조별 예선 경기와 한번의1 6강정가 치러진다. 카타르 아로르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카타르와 걸프 지역의 유목민들이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텐트인 바이트 알샤르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총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과 준결승한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카타르 아라크라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현재 아라크라 SC의 홈구장으로 사용 중이다. 건설회사 에이커의금과 건축가 자하하디드가 설계한 경기장으로 16강전 한 경기와 조별리그 6경기가 열리게 된다.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수용인원은 4만 명이다. 조별리그 6경기와 16강 한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1976년에 지어진 칼리파 국제경기장은 아시안게임, 아라비안 골프컵, AFC 아시안컵을 개최한 카타르 도하의 상징적인 경기장이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해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재탄생된 공간으로 총 4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6번의 조별리그 경기를 비롯해 한 번의 16강 경기, 3, 4위 결정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카타르 알투마마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중동 전역에서 남성들과 소년들이 착용하는 전통적인 직조모자인 카피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공간이다. 총 4만 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6번의 조별리그 경기를 비롯해 한 번의 16강 경기, 한 번의 8강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카타르 수도인 도아의 위성도시 루사일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카타르에서 가장 큰 모스크이자 이슬람 문화센터인 파나르의 랜턴에서 영감을 얻은 경기장이다. 카타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루사일 스타디움 최대 수용인원 8만 명에서는 6번의 조별리그 경기와 16강전, 8강전, 중결승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이 치러지게 된다. 카타르 아라앤에 위치한 경기장 수용인원 약 4만 5천명으로 6번의 조별리그 경기와 한번의 16강전, 한번의 8강전이 계획돼 있다. 국제축구연맹 FIFA-2 2022년 4월 2일 카타르 도아 도아전시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조 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포트 3에 위치한 한국 피파랭킹 29위은 1포트에 포르투갈 피파랭킹 8위 2포트에 우루과이 피파랭킹 13위 3포트에 가나 피파랭킹 62와 함께 H조에 편성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조참가국 A조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B조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스, 시죠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홀란드, D죠, 프랑스, 덴마크, 튀니지, 호주, E죠, 스페인,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 F죠,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 G죠,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론, H죠,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 카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우리나라 대표팀 및 경기 결과 대한민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11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펼치게 되며 11월 28일 가나와 2차전을 펼치고 12월 3일에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 26인 골키퍼 지케이 김승규 알샤바브, 조현우 울산, 송범근 전북 수비수 DF, 김민재 나폴리, 김영권 울산, 권경원 감바 오사카, 조유민 대전, 김문환 전북 윤종교 서울, 김태환 울산, 김진수 전북 홍철 대구, 미드필더 MF, 정우영 알사드, 손준호 산둥 타이산, 백승호 전북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이재성 마인츠, 권창훈 김천, 정우영 프라이브르크, 이강인 마요르카,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프턴 나상호 서울, 송민규 전북 공격수 FW, 황의조 올림피아코스, 조규성 전북 카타르 월드컵 이모저모, 카타르 개최국 첫 경기 패배 최초. 개최국 카타르가 2022년 11월 21일 개막전으로 열린 조별리그 A조 에콰도르와의 1차전에서 0-2로 패배하면서 월드컵 개최국의 개막전 무패 전통을 깨뜨렸다. 이로써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92년간 이어진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배한 사례가 작성됐다. 월드컵 시작부터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22차례 치러진 개최국의 첫 경기에서 개최국은 16승 6무 무패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다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도 멕시코가 과거 구소련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1970년 대회 이후 52년 만이었다. 월드컵 최초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도입 2022 카타르 월드컵과 공인구 알릴라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SAOT가 오프사이드를 감지하면 비디오 보조 심판 VAR 감독이 먼저 확인한 뒤에 오프사이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심에게 통보하며 최종 판정은 주심이 내린다. 이 밖에 FIFA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부터 각국의 선수 엔트리를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했으며 경기 중 선수 교체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이는 시즌 도중 월드컵이 열려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은 데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조건붙은 제한적 음주 허용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율법에 따라 공공장소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월드컵이라는 특수 상황을 맞아 일정 부분 맥주 판매와 음주를 허용한다. 이에 따르면 경기장 인근 맥주 판매대에서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키고 프 전까지 그리고 경기 종료 후 1시간 동안만 FIFA의 후원사인 버드와이저 맥주를 구매해 마실 수 있으나 경기 중에는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아 시내에 마련된 FIFA 팬존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만 술을 판매하며 이외에는 술 판매가 허용된 특정 호텔과 식당에서만 음주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인권 탄압 논란도 지속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는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는데